AC 밀란 아, 잠깐만 그 AC 밀란 보실 거면은 호나우지뉴를 진유를... 카카 있고 호나우지뉴 있고 카카 윙으로 보내고 아, AC 밀란이면 제가 좀잘 가긴 하는데 AC 밀란 가실 거면 여기다가그 애샵 넣고 아니, 반바가 왜 나와? 에시앙을 MC로 오카 넣어버리고, 그 다음에 레이카르트 넣어서. 딱 그냥 제 팀이랑 비슷하게 짜드릴게요, 그러면은. 이건 순조롭게 가능하긴 하지. 그리고 여기에다가, 사실 호나우신으로 갈 거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긴 해. 블리트 넣고. 조금 터질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lcb에다가 일단 말디니 말디니가 사실 좀 비싼게 필요하긴 한데 그나마 좀 약하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 태워놓고 한 육정도 되는거 이런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스탄 같이 좀 몸싸움이 되는 친구가 좀 필요하기때문에 스탑함 사카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얼비에다가 원래 카프같은 애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카프가 안되기 때문에 카프말고 다른 친구 a c 밀란는 솔직히 좀 쉽죠 따져보면은 달로 괜찮다 음. 디오 달로 오랜만이다 아. 300억에다 맞다 급여 이정도 되니까 여기에서 존나룸나딱 넣어줘 완벽. 딱 300억. 500억까지로 가시면은 말이 달라지긴 해요. 어. 500억까지 가실 거면은 그냥 이 중에서 호돈만 바꾸면 돼. MC. MC 오카로 가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탐 EBS로 바꿔주고, 이렇게 가면 되긴 해요. 오카 가지고 말디니 오카 가능하면은 좋겠지만은 안 되고 딱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. 굴리트가 음. 근본이라서 굴리트 말고는 다른 애를 솔직하게 A 십밀량 가는 이유가 굴리트인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? 성능 위주보다는, 감성 위주네, 유준님이 사실. 만약에 성능을 안 원하시면은, 그냥 이렇게 가서, 호나지 말고, 윙어를 보시면 되긴 하는데, 그냥 굴리트가 훨씬 낫긴 한데, 좀 별로 안 원하신다 하시면은, 어, 너무 오랜만이다, 친구야. 파울로프트리이게 음. 맞긴 하지볼 거면. 이게 맞긴 하죠 이렇게 갈 거면. 이게나 게임 아키나이 게임 아키나지? 이 게임 아키게 가실 거면 이게 맞긴 해요. 어. 이게0이2이게 파울로 포트리 딱이렇게 있고. 말딘이랑 스타미랑 딱 깔끔하게 짰긴 했는데 사실 디오고달러가좀 약하긴 하지 음. 디오고달러가좀 약하고 호돈이랑 카카랑 호나우진이랑 파로프트 이렇게 있는데 블리트가 없는게 조금 아쉽긴 하죠 에이시밀라인데그 뭐 다음에 돈나로메 이거 되게 좋고 딱 음. 요런 느낌 카카오 이렇게 넣었다 치고 음. 근데 좀 많이 약하실거예요이 팀이 왜냐면은 말디니랑 스탑 타이 정도면 솔직하게 나쁘진 않게 한데 근데 말디니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른 편 아니고 말디니 사실 이거 5카중는 가야돼 음. 그리고 태오 이렇게 있는데 디오구달로가 좀 답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비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얘네가 빠른 느낌은 아니야 음 거기다, 엘시양이 잘 막아주기도 하고, 레이크라트도 잘 막아주긴 하는데 어, 살짝 호나우진이란지, 좀 많이 약하다고 느끼실 가능성이 좀 커요. 제가 지금 호돈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, 카카도 그렇고, 이둘좀 답답하거든요? 어, 답답하고, 저가 지금은 첼시로 가고 싶은 이유가 그거야. 음, 답답함이 있고, 그 다음에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느리거든. 사실, 티오를 저는 센터백으로 쓰고, 이렇게 쓰여있긴 한데, 그래도 음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끝내고, 덴마크,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릭슨 놓고 하면 될것 같긴 한데.